아 뭐.. 엘소도 잘해봤자 뭐쓸모 없습니다. 엘소도 잘해봤자 어디 있어. 막 다른 사람이 와나 이제 뭐냐 그 뭐지 이거 위키를 에 고정하고 막 지랄 발광 아, 아 힙합 부인가 힙합 부인가 그걸 할줄알대 나도 자랑하는 거지 아나 이거 이제 이 스텝을 할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아 정말요? 와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서버의 상태를 보여줄지 서버의 상태. <웃음> 당신은 이런 게임을 잘 하시는군요 하면서 Why you 참 슬픈 일이죠 열심히 했는데 게임이 망하니까 그 혹시 나루토랑 원피스 아세요? 제가 어렸을 때 3대 애니가 있었어 그... 원, 나블 원피스, 나루토, 블리치 이렇게 딱 3개였거든요 이 3개는 학교에서 말해도 돼 근데 막 다른 거 있잖아 막오딘짱 하면서 막 여동생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일상물 일상물은 학교에서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돼요. 오타쿠 취급 받거든. 어쨌든 내가 옛날에 그 카카시를 봤는데 카카시가 그 인수를 매줄때막 아차 차차차차 하면서 이건 제 잔상입니다 하면서 수둔뭐 용가리의 술법 용의 형상이 이렇게 막 하면서 나오는데 와 진짜 닌자 간지난다.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뭐그 뒤로는 안 봤어. 그 뒤로는 안 봤어 나는. 그러다가 이제 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루토가 끝났다 해서 보니까 어 진짜 끝나 있는 거야. 오 나루토 끝났네? 와 이거 안 끝날 줄 알았는데 하고 있었고 예 그러다가 또 뒤에 후속작인 보루토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나루토가 데 히트가 쳤잖아요 나루토가 히트가 쳤으면 그 후속작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왜 있잖아 첫 번째 자기 히트치면 두 번째 작은 망한다 그런 게좀 있거든 그런 법칙이 있어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나도 보루토를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낙제생이래 어? 낙제생? <웃음> 뭐지 낙제생이면은 뭐 인술도 못쓰고 채술도 완전히 깡인가 해서 봤었어 봤었는데 야 손가락 한번 탁하니까 불이 나오더라고 야 상금 닌자는 막손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래야 이제 인술이 나오는데 낙제생 낙제생은 그냥 한번 손 하나 탁하니까 인술이 나와 뭐지 이거는? 그리기 싫은건가? 그거 요거 엄청 먹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욕먹는지 알것 같아 나는 뭔가가 욕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야 근데 그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다 뭐난 지금도 안 보고 있지만 그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중에서 그 원피스가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하더라고 전투신으로서 음. 그래서 어왜 이렇게 또 원피스가 핫한가 해서 봤더니 야 전투신 진짜 기가 막히더라 야 그거 이제 뭐사황인가 걔네랑 이제 싸우나 봐. 빅마음 이제 딱갈이랑아딱갈이래그 부하랑 싸우는데 양갈래 그 꽁지머리 있잖아요. 걔랑 싸우는 거 내가 봤었어. 야 전투신이 그냥 기가 막혔어. 꽁지머리가 박수 짝짝 하면 이제 병사 나오고 또이 루피가 물리치면은 또 박수 짝짝 하면 또 이제 또 나와 병사가. <웃음> 그러다가 이제 남이가 어, 뭔가 물을 뿌렸어. 물을 뿌리니까 어 당연히 과자니까 애가 눅눅해지네. 이제 이건 박수 짝짝해서 아니야. 박수 짝짝 짝짝 짝. 또 병사가 나와. 난 박수만 치다가 끝나는 싸움은 난 처음 봤다야. 무슨 대한민국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. 와 대단했어. 박수 치니까 싸움이 끝나. 음참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야. 보고 깜짝 놀랐어. 아니 근데 요즘 애니메이션 전투 신들 왜 그래요 진짜 뭐 기합을 놓고 우아하면서 달려가는데 상대방이 발차기 한번 탁 하니까 얘가 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. 일단. 그렇다고요뭐 딱히 작품을 디스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귀찮음이 느껴져 만드는게 귀찮은거 음 그냥 그런게 느껴져